교회오빠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오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개그 소재로 너무 많이 나왔었고 어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거든요 다니고 있고 근데 음 교회오빠는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빠를 오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오빠 아, 교회 오빠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의 종류가 킹카 교회 오빠가 있고요. 그냥 교회 오빠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교회 오빠라고 하면 당연히 킹카 교회 오빠겠죠. 그 킹카 교회 오빠는요, 음, 일단, 훈훈해요. 생긴 게. 생긴 게 훈훈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내가 굳이 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도요, 교회 집사님이든 교회 뭐 전도사님이든 뭐 청년부든 그 사회 안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검증이 된 거예요 뭐 착하다 신앙심 좋다 뭐 네, 항상 그렇게 잘 웃잖아요 교회에서 성질내는 사람 없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와저 정도면 완벽해 미소를 항상 띄고 있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신앙도 좋고 저 많은 분들이 어른도 칭찬하고 동생들도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교회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와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1년 내 360일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활 안에 있다가 이제 다른 바깥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뭐 일주일 만에 교회로 오죠. 바깥세상에 나가면 정말 많은 그 또래 남자분들을 봐요. 근데 어쩜 행동하는 게 그렇고 어쩜 말하는 게 저렇고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다 일주일 있다 다시 교회로 왔을 때 뭔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그 교회 오빠가 다시 눈에 들어오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고 항상 밝고 예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의 마음을 심쿵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근데 교회 가면 다 그런 사람만 있냐는 거죠. 왜 그런 교회 오빠가 꼭 하나씩은 있냐는 거죠. 이 교회 오빠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교회 오빠들은요. 처음에 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든 내가 신앙을 갖겠다고 자진해서든 교회를 처음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처음 순간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일단 외모가 조금 훈훈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을 훈훈했을 때교회 계신 분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오빠들은 처음 교회 갔을 때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훈훈하네. 어쩜 착하고 어쩜 공부도 잘하고 이런 말을 자꾸 듣죠. 자기가 계속 인정을 받고 자기가 되게 좋은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깥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갖지 못했던 그 내가 상상하던 혹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신앙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요 내가 나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 레벨을 올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습관들도 쉽게 고쳐지고요 부족했던 부분도 채워지고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여자 팬클럽은 교회 오빠 바라보면서 아우라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단순히 교회 오빠 킹카 오빠니까 신앙에, 신앙에 집착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라 이 교회 오빠도 사실은 사람이라 그 사회 안에서 나 자기한테 주어오는 칭찬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밸류 내 자존감이 엄청나다는 걸 느끼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거든요. 누구라도 어떤 여자분이라도 안 좋아하겠어요. 중요한 건 교회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그 오빠를 통해서 그럼 지금 내 남자를 어떻게 컨트롤하면 그 교회 오빠처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